무심코 달력을 보니 지나버린 날짜에 동그라미 쳐있네 부으련듯 생각나는 아내의 생일 아뿔싸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구나 미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허둥지둥 살다 보니 깜빡했구려 오늘 일랑 밖에 나가 전화를 해야지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고 나는 다른 사람 만났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나는 되었을 사람 착하고 어진 심성 너를 깨펴서한 가정을 넉넉히 지켜갈 사람 신을 사랑해 오늘 일날 밖에 나가 전화를 해야지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고 해자부전 결과는 총 7표 중 7표를 받아 예비 합격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? 몰표가 나왔습니다. 두 개까지 표시다가아 진짜 어 경연 프로그램 우는 거지 몰랐습니다. 그러다께 흔들림 없으 욕심이 사실 있었습니다. 욕심이 사실 있었습니다. 요번까지만 좀 붓고 삶까지 좀 떨어지더라도 뭔가 한번욕심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처음 방송에서 눈물 흘려버린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